오늘 알려줄 내용은 힙턴이에요. 힙턴이라는 거는 클럽이 넘어갈 때 우리 몸의 특히 골반 부분, 힙 부분을 회전시켜주면서 클럽이 넘어가는 속도를 더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클럽이 넘어가는 속도가 살게 되면 당연히 거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클럽이 지나가면서 몸이 회전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스윙의 아크가 커져. 아크가 커진다는 얘기는 클럽이 직선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방향성도 좋아질 거고 아크가 커지니까 스윙 크기가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팔도 쭉 뻗어지게 되죠. 현재 우리한테는 하면 은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백스윙까지 가는 건 달라지는 건 없고 그랬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하던 동작은 여기서 팔을 내리면서 돌리는 동작이었죠 이 동작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서 여기 양쪽 골반이 특히나 오른쪽 골반은 여기 고정 왼쪽 골반이 오른쪽 골반을 끌고 나가면서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오른발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왼쪽에 체중이 실리고 그러면서 본인도 모르게 팔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펴지죠 자, 이때 주의할 점 왼쪽 골반이는 아니라 오른쪽 골반을 돌려 그럼 어떻게 돼요? 앞쪽으로 가지 공하고 가까워지. 이러면 안 맞겠죠.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체중이 오른발에 실려.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공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의 컨택도 정확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힙턴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오른쪽 골반 무조건 고정. 두 번째, 왼쪽 골반은 단순히 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살짝 나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백스윙. 자, 팔 아래로 넘기고. 오케이. <웃음>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백스윙 회전. 다운, 팔 넘기면서 골반 턴. 속도 확 봤죠? 백스윙. 손목 많이 꺾고, 턴. 백스윙, 어깨턴, 다운 이렇게 자 양팔 아래 과감하게 내려돌리면서 힙턴 돌리고 이렇게 음. 음. 64m 클럽 스피드는 우리가 여태까지 잘 나온 게 30마일 대였는데 바로 앞자리가 바뀌어버리죠 이렇게 힙턴만 되게 잘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은 바로 거리가 늘어요 이거 시작업 때 손이 이 높이였잖아요 백스윙 갔다가 이 높이까지 내려오면서 돌아야 되잖아 깊게 그렇지 아래쪽으로 오른팔은 얘는 내려오기만 하면 돼 근데 얘가 이걸 돌리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야 얘는 돌리려고 하지 말고 오른팔은 채를 내리는 역할만 해줘 돌리는 건 얘만 돌리는 거야 자 백스윙 회전 자 그러면 자 힙턴 이렇게 클럽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던져줘야 돼 백스윙 회전 자 힙턴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자 클럽 아래로 힙턴 그렇지 이렇게 그냥 느려 내려오는 각도도 좋고 들어오는 길도 좋아 맞을 때 각도도 좋아 그냥 느려 자 백스윙 아래로 옆으로 이렇게 우리가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예전에 그냥 팔을 내려서 돌렸죠? 그러니까 올라갔던 길 그대로 채가 내려가서 넘어가겠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몸의 회전이라는 동작이 추가가 됐어 그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백스윙 간 상태에서 팔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힙턴을 하면 채가 이렇게 앞으로 들어와 여기서 내리면 채가 이상한 길로 들어가게 그래서 힙턴이라는 동작을 해주기 시작할 때 공이 이상하게 맞거나 혹은 잘 맞더라도 채가 이렇게 깎여서 움직여요 그래서 공이 왼쪽으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휘는 힙턴을 빠르게 하고 싶은 마음에 공을 더 멀리 보내고 싶은 마음에 힙턴만 세게 하는 거지! 이런 멀리 갈줄알요 힙턴을 할 때는 그래서 항상 클럽을 내려주면서 체가 움직이는 올바른 길을 만들어 주면서 힙턴을 하면 은 체도 올바른 길로 움직이면서 팔에 의해서 첫 번째 가속 그리고 몸의 회전에 의해서 두 번째 가속 가속을 두번 붙이는 게 힙턴인 거지 단순히 여기서 힙턴만 가지고 공을 치려고 하면 절대 안돼 체는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내려주면서 체가 출발을 하면 그때 힙턴 이렇게 그러니까 소리가 확 길게 나죠 자 백스윙 내려주면서 힙턴 이렇게 자 백스윙 회전 크게 자 힙턴하면서 아래로 이렇게 그러니까 클럽을 아래쪽으로 던지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채가 내려오면서 힙턴하면서 돌아가면서 피니시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그래. 이렇게 그래서 피니시는 억지로 잡아주는 동작이 아니라 한번만딱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속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피니시예요자 백스윙 다운 오케이, 요렇게 그래서 오늘은 힙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턴이 되니까 확실히 아까보다 거리가 더잘 나오죠. 클럽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죠. 그리고 전에 없던 바람 가르는 소리가 생기죠. 해서 다음 시간 때까지 다음 시간에도 다른 동작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연습 많이 해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